백화 금침의 마지막이었던 풍광 의. 자, 스타트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용해루의 객점주 장소에 풍광 의를 찾고 있다. 비천성에 가면 용해루에 들러서 장소에 장소에 비천성에 용해루 용해루 안에 아니고 밖에 있네요. 여기에 주민 NPC 있는지 봅시다. 소예, 소예, 소예. 장소에 있다. 즉시 이동. 바로 있네요. 객잔 주인, 장소에. 음, 와, 열 번? 어떻 길다? 보 자, 은행골 사람들에게 소추벌에 가네 물어보면 멀리 돌아가네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아주 다행히 맵에 있습니다 어? 이걸 유건보한테 물어봐? 오케이 다음 보자 다음은 유건보가 알려준대로 은행골 동쪽에 있는 초소 초소가 있는 언덕. 동쪽? 동쪽이면은 여기 이제 딱봐도 여기 같죠 위치가 no. 지금 기형캐스트 풍광의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동쪽에 있는 초소가 있는 언덕 거기에 가라고 했는데 어? 아, 이 사람인가? <목소리> 마을 쪽에 있는 언덕이라고요? 설마 저건가? 어, 여기 없던 NPC가 생겼네. 헐, 쉬, 나 혼자 너무 멀리 갔잖아. 야래, 야래. 내가 너무 깊게 생각했구만. 장소에 한테 다시 가야되네 은자국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어? 서둘러 은자국으로 고순를 찾아보자 와 여기 고순이 또 나오네 근데 이번에 위치가 은자국이네요 은자국에 있는 고순을 만나라고 했죠? 여기 일단 가봅시다. 가고, 저기서 찾아봐야겠네. <목소리> 얼라리? 네, 들어오니까 되네요. 어, 꼭대기. 고순이 발견. 오케이 고순이 찾음. 뭐야 얘는 또. 뭐지 이용당한 건가? 또또 장소에 찾아가 되네. 근데 생각보다 진행이. 좀 매끄럽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닌가 본데 이거는 아닌가? 뒤에가 어렵나? 또용해루에서 고슴을 만나 아는 바용해루에 있는 고슴? 안에구나 안에 안에 있습니다 안에 <웃음> 밖에서 뻘짓할 뻔했다 또 있다 고순이 오케이 다음 아 비천비곡 2층으로 가 대비하고 있어야겠다 풍광의의 정체를 알수 있을지 모른다 일단 비천비곡 2층으로 가봅시다 아 이번에는 바로 완료가 되지 않았어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no. 이큰 맵에서 또 찾아야 돼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라고요 여기 함정이 있지만 우리는 함정 따윈 걸리지 않습니다 아, 신기한데 그냥 이렇게 내려가니까 되네 자두 사람을 찾아보자 아하,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아. 요로, 요로 가면 되겠네. 아, 뭐야, 이거. 함정이 있으나 만하네? 동굴요? 일단, 자객은 도망가고. 아까, 저기지 가자 어? 끝났네? 이롱 아니야 이런게 나아 그냥 말걸어서 끝내는게 나아 오케이 완료 아우, 덕분에 쉽겠습니다.